예쁘다 우리 공주랑 태식이 태식아 까꿍 <웃음> 공주 어? 그게 누구예요? 공주야 까꿍 <웃음> 안 건드릴게 무서워 태식아 안 건드릴게 요너다 하지 멋있어 그렇게 멋있는 척 하는 거야? 내가 태식이꺼 또 만져야지 엄마가 이거 막 만져야지 이거 엄마가 집 만져야지 무서워 막 그렇게 쫓자고 어떡해 아 너무 귀여워 우리 기어 누가 누가 누가 태식아 공주가 만진다 공주가? 지 거야 이제 이제 공주 못 만지게 할 거야 우리 태식이 집이 됐네 <웃음> <응>? 뭐라고 공주야 음 <웃음> 응, 오빠만 혼자 놀아요 우리 공주도 같이 놀고 싶은데 <웃음> 알았어요 우리 공주는 저런 거 없어도 잘 놀지 귀여운 공주 끝